수술하고 이뻐진 모습으로 뵐게요. 안녕! 뼈수술은 그 페이스라인 이진수 원장님이 진짜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제가 후기를 다 봤거든요. 근데 되게 다 다른 느낌이었어요. 전보단 훨씬 개선된 느낌? 음. 각자 어울리는 얼굴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. 눈문 내고 그러시지 않으세요? 그런 거몇번 봐가지고 그런 거면서 좀더 신뢰가 가는 것도 있고 이벤트 안 하는 거라. 재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 잘하는 병원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 되게 재수술 많이 해주신다고 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신뢰했던 것 같아요. 한번 하는 김에 제대로 하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에서 저는 이번에 안 했어도 나중에 여기서 했을 것 같아요.